이 땅에 오신 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게 어떤 아버지의 원하시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을 텐데 예수님은 순전히 죄 지은 자들을 위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대신 고난을 당하고 대신 매맞고 대신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영혼을 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오 모셨다 자 그래서 한 사람의 죽음이 수많은 범죄자들을 위해서 살린다고 하는 거예요 의인들을 살리는 게 아니고 의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면 가치가 있을 텐데 예수님은 범죄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 범죄자들도 누구냐 그냥 범죄자가 아니고 자기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자기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죄가 꽉 차서 절정에 다다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죄인지 아닌지 죄가 어느 정도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미시니까 주님 말씀을 들으면 다이나마이트를 몸에 두르고 자폭하는 것처럼 폭발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럴 정도로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죄의 절정에 시달리는 사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죄에 절정 있는 사람들 중에 극히 한 사람이 불과해요 자 우리는 조그만 부부 사이에도 분하고 오해받고 왜곡되고 30년 40년 50년을 살아도 부부는요 몰라요 그러니까 조금만 서운하고, 조금만 마음이 쏙상하면퍼부어 되어버리잖아요. 갈라서버리잖아요 무릎 뜯고. 응? 부모 자식 간에도, 여러분, 재벌들 가정 보세요. 돈몇푼 때문에, 돈몇 푼이 아니지.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돈이지. 그러니까, 그 보세요. 저, 저, 대한항공. 대한항공 여러분 알죠? 아시잖아요 뉴스를 통해서 동생이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세기가 가야 중국 사람들 중국에 간한국 사람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고 하, 자기가 어?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가는 거야 같이 가서 승무원들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줘 갔다 오니까 누나가 대한항공 지분 다 합쳐가지고 뺏어 버린 거야 그러니까 뭔같은집안이요 개같은 집안이지 그리고 비춰지게 싸우잖아요 부모와 자식아 아버지 죽고 엄마하고 자식들 밖에 없는데 재산때문에 막 화병 집어 던지고 그리고 그 집구석에 운전기사로 들어간 사람들마다 상처나고 무릎덮고 막 죄패고 이런.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하나가 생각하는 거 하나 하나가 다 절정에 다다른 죄가 차 있어요. 억울하고 분한이가 재판하잖아요. 부부끼리, 부모자식끼리, 형제끼리, 이웃끼리. 조금만 서운하다 억울하다 무시당했다 자존심이 상했다 그 그러면 칼로 그냥 죽이기도 하고 재판이라도 해서 이 억울함을 풀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된 분이야 너 분하고 속상하지 나한테 다 풀어라 나 대신 때려 나한테 침 뱉어 내가 대신 죽을게 우리 주님은 이것 때문에 오신 거야요 할렐루야 이걸 무슨 수로 갚아요 우리가 네. 자기 영혼을 버렸서 영혼의 수고를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날마다 꿈을 꾸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꿈꾸고 있는 범죄자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까 죄가 막 장성한에서 절정에 다다른 거. 자기들의 자기들의 유대인들의 전통에 전통이 흔들리고 전통에 막 도전하는 예수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가야바,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제사장들, 정통 유대인들 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기가 무섭게 죽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어요 제거하기 위해서 날마다 꿈을 꿔, 모의를 하고 역정 모의를 하고 날마다 예수님이 야나세라예스 오늘 무슨 말 했어? 무슨 말 했어? 죽은 자를 살렸대요 그래 죽여버려야 될 텐데 말이야 좋은 것도 안 좋게 긍정적인 것도 부정적으로 동참을 해서 은혜 받아서 영원히 회복되고 구원받아야 됩에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항상 군중 사이에 사람들을 스파이를 보내서 자기들도 들어오고 군중 사이에서 보는 거야 기적을 보고 체험도 하고 오병이에 떡도 한번 빵도 한번 먹어보고 물고기도 한번 먹어보고 그러면서도 공모하고 기획하고, 계획적으로 예수님을 쥐고 싶어서 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예수님 앞에서 기적과 능력과 체험을 했던 자들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 보면, 병든 자를 보면 예수님이 가만안 아니었어요. 너 병들었구나. 내가 너에게 못하기를 원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어보고, 90, 100% 중에서 99%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혹시라도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이유는 혹시 내 입에서 긍정적인 소망이나 말이나 생각이나 행위가 하나라도 있을까 100% 부정적인 사람이라도 혹시 의심이라도 좀 한번 해봐라 구치려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기회를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허 누가 내 옷에 손을 잡았다니까 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가 도에마자 죽기 일부 직전까지 가는데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어. 그 여자는 또 다시 회복해서 또 가늠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희망을 가지고 계셨어요 가잡밀다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신다. 우리가 아무리 부정적으로 나가도 여러분 보세요 오늘 낮에 설교했죠. 고라, 고라, 다단, 아비람,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250명이 모세를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를 자꾸 했사니까 땅이 갈라져서 250명을 삼켜버렸어요. 그 옆에서 고라의 자식들은 봤어요. 저분이 우리 할아버지인데 우리 할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인데 자기들도 같이 죽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한발짝 바로 한발짝에서 지진이 일어나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그냥 삼켜버렸는데 <목소리> 여러분 여기서 지진이 일어난다고 합시다 지진이 다 일어나면 바로 음. 지진 땅이 막 갈라져서 바로 내 앞에 서서 막 음. 나도 들어가려고 그래 이러다가 어떻게 털컥 잡았어요 한쪽 다리는 잘못이 돼서 땅속으로 들어갈 뻔하고 한쪽 다리는 그래도 지진이 안 일어나는 곳에 다리를 걸쳤어 요 그러니까 양다리 걸친 거야 그런데 몸이 균형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지진이 안일어는 쪽으로 이렇게 몸이 뒤로 제껴단 말이에요 그래서산 거야 예를 들어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증주 할아버지, 고주 할아버지가 혈당에서 아, 그 땅속에서 들어간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라의 자식들은 죽이질 않았어요 그것조차도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잘 봐라 원망하고 불평하면 이렇게 아니, 죽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사인을 하셨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경고 사인을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재난으로 산불로 지진으로 홍수로 눈사태로 전염병으로 여러분 보세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중국에서.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계로 번져 버렸잖아요 매일 300명씩 번져 가돼 매일 이거 어떡해 이거 매일 300명씩 질병 환자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데 거기다가 또 사스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한 독감 조류독감 인플루엔자가 또나왔어 자, 미국, 한국, 전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게 막으려고 하는데 또 미국에서는 독감으로 만명이 죽었대, 만명. 그기 물다가 일본에서 또지진이 일어나서 막 흔들어대. 그것만 있습니까? 호주에 지난번에 비가 와서 산불이 많이 꽂혔다는, 다시 산불이 붙어서 멜버른 호주 수도 멜벌른 캔버란가 어, 캔버란? 그게 지금 위험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 청정지역이 하늘이 포옥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시는 거죠 전염병 하나도 못해서 전세계 지도자들 전세계 방역 체제가 있고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도 다 무용지물로 만들고 기껏 해야 어떻게 방어복 껍데기 얇은 방호복하고 마스크 하나 가지고 한다고 있어요 인간이 새로운 진입병이 창고라고 나올 때마다 면역 체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만들 수가 없어요 의약품을 개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중국 같은 거 보세요 그 아파트에 한 사람이 우한 지역에 아파트 하나가 누구 하나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랍니다. 그 아파트 폐쇄해서 문 잠가버리고, 딱딱 못을 다 박아버려요. 그 안에서 살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약도 없고, 봉사하고 헌신하건가 의사도 막 가슴을 치면서 그 자리에서 꼬라서 죽고. 무슨수로 이걸 내요, 무슨수로. 네? 그래도 그렇지. 지도자들이 교만하고 안 바뀌어. 내가 우리 중국의 대통령이다 내가 한국의 대통령이다 미국의 대통령이다 그짓 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세워서 그런 권세도 주시는 건데 대통령이면 권세를 부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 백성들을 숨기라고 이렇게 봉사직이잖아요 봉사 여러분 그렇죠? 우리나라 대통령도 돌았어 다른 사람은 다 다른 나라막 번져 가는데 한국만 제주도 오픈해서 완전히 이게 뭐 하는 거야 제일 빠른 방법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전염병이 생겼다고 해서 그게 다른 나라에만 생기는 게 우리나라도 지금은 모든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하루 하루 생활권에 다 들어있어요 뉴스니 이언니에다 돌잖아요 방법이 왜? 없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 정신 차려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는 절대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물고기들이 들어와서 베드로의 그물에 잡히잖아요 베드로가 불순종했을 때는 긴가민 갈 때는 안잡혀가 베드로가 몸을 움직여서 그 물을 던지니까 물고기 들어가는 거예요 밤새롭 던졌을 때는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주님 말씀 한마디 순종할 때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같이 순종이 기적을 부른다 순종이 응답을 부른다 여러분 형통하게 원합니까? 진짜로? 정말 정말 진짜 진짜 순종하게 원하고 순수하게 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면 안돼 순종해라 순종하고 예배하라 예배하고 기도해라 기도하고 기름부음을 받아라 기름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해야 되고 할렐루야 자기가 심는대로 거두는 거야 이거는 심는대로 거둬요 그래서 씹는대로 거둔다 그럴 때 너무 두려워요 이게 남이 욕하면 내가 남을 욕하면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해 더 많이 욕하면 다른 사람이 더 많이 욕해 내가 누구를 저주하면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 더 많아져요 이게 씹는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남을 축복하고 남을 돕고 도와주고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을 더 받게 하세요 남을 사랑하면 더 많은 사랑을 받게 해요 할렐루야 네. 네. 남을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신경 쓰면 더 세심하게 나를 신경 쓰고 배려하고 그런 일이 더 많아져요 제가 이번에 대한수도원 가가지고요 그제 마지막 올려고 하는데 한 목사님이 왔다고 그랬는그 목사님이 자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자기 사정이 딱 저마다 틀리니까 기도하러 오는 거야 어떤 문제가 생겨야 기도하러 오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시작부터 사역하기 전에 예수님은 사십을 금식 기도하셨고 그리고 시작부터 성령의 임재와 기름 범 속에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 같이 강림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잡혀서 돌아가실 때도 그 전에도 겟세먼의 동산에서 앞으로 예수님을 죽이로 다가오는 세력들이 점점 다가오니까 기도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도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한 영혼을 천국으로 이끄는 그런 마지막 기도도 하세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기도요 중간에도 기도요 성령의 능력을 나타낼 때도 기도요 십자가에서 구원 받을 때도 역시 자기 영혼을 버릴 때도 기도요 응답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해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야 그냥 구원해 주시든 안 그렇게 그래 그냥 기도하는 거야 왜 자기 영혼을 풀리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까 기도가 빠지면 예수님의 인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3년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그 짧은 3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스라엘 을 전력을 다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훈련 시켜야 니야 전도훈련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전도해라 둘씩 둘씩 가라 또 70명씩 짝줘서 막보내고 가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또 귀신 쫓아내는 것도 가르쳐 줘야지 귀신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이리와 둘씩 이리와 또 기도 막혔어. 막 했어. 막 기도해 줘 귀신 쫓아내 할수 있어 막 제자들의 생각이 저마다 다른 생각으로 똘똘 뭉친 제자들이야 독특해 특이해 특별해 이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합지대로 갔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막책망도 아, 하고 야단도 치고 저들의 자마다 다른 생각하는 거 예수님을 팔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 없이 기회를 줘요 그래서 그 기회를 유산시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잖아요 그 3년 동안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 돌아다니셔야 돼요 밑에서부터 훑어서 훑어서 에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죽은 집에 가서 죽은 자를 살려지 병든 사람이 몰렸던면 일일이 다 만나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우리 이제 새로운 조직으로 막 지금 하고 있잖아요 조직이 있어도 매일 밤마다 오시는 분은요 다 만날 수 있어요 나하고 아멘 아내시네 네. 어느 기관을 통해서 해라 어느 기관을 통해서 기관을 통해서 해라 그래도 매일 처리하러 나오신 분은 기관 통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이렇게 만났는데 뭐 이렇게 좋은데 할렐루야 음. 그러 기관도 필요하긴 해요 저직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에 다막 마음이 얼마나 바쁘실까 머리가 막 컴퓨터처럼 촥촥촥촥촥 오늘은 이렇게 해서 내일은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가기 위해서 내일 이런 사역을 이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오늘 나는 또 처리한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에 가서 막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처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 제자를 선택할 때 선택으로 아이고. 혼자 계셨으면 얼마나 편해야 돼. 제자를 선택했어. 콜링을 줘야지. 콜링을 대표하는 말씀에 나가야지. 이걸 언제 키우듯 잡아먹고 사명대로 만들어야지. 보니까 도마는 의심이 너무 많아. 이 의심이 많은 자식에게는 많은 말이 필요해요. 지칠 정도로 이수의 말을 해줘야 돼. 또, 가르뉴다는 동계를 맡으자 돈을 수시로 훔쳐가. 이놈을 어떻게 책망을 해야 되나 우회적으로 접근해서 깨닫게 해야 되나 회개 하긴 해야 되는데 회개시켜야 되는데 베드로 얼마나 성질이 지랄같고 급해 천국에 있는 베드로가 나 욕할지도 모르는 지랄같다고 또 요한은 어떻게 얼마나 계산적에 두드려 어떻게 하면 야구보 요한을 예수님 오른쪽 위쪽에 앉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마다 자기 생각에서 이거를 부수는 연습과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야 오늘은 말이야 병고치는 훈련이다 병고치는 훈련 그럼 어떻게 예수님 병고치 훈련 야 오늘은 말이야 바다 위로 걷는 훈련이다 너희 중에 누가 할래 예수님 이걸 말로 안 하시고 현장 속에 집어넣어 버리는 것이들을 현장 속에 집어넣어 버려 그래야 믿음의 실체를 알수 있으니까. 너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그런 것도 그런 환경을 만들어오면 진짜 싸운지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믿음이 있는지다 한다니까. 그러니까 죄 염에 있는 사람들 을 속박을 주님이 다 풀게 하세요. 다야 오늘은 기도하러 가자. 예 예수님 기도하러 갈게요 어, 기도하러 가는데 막 졸고 있네 그래 주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너희들이 기도하다가 졸면 마지막에 위험하게 돼 도망자 신세가 된다 결정적일 때 도망자가 된다 기도해야지 예수님이 변형이 되셔서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이야기하는데도 제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변형이 되셨는데도 모르는 거야 그냥, 아이고, 예수님이 바뀌셨네. 우와! 어느 큰교회 이제 대표 기도를 하는가 봐요. 대표 기도를 하는데, 저 권사님이 돌아가면서 기도하다가 믿음이 좋은 집사님한테 대표 기도를 시켰어요. 그 집사님 대표 기도를 몇주 앞두고 대표 기도를 시킨다니까. 집에서 쪽지를 얼마나 착, 기도 내용을 막, 착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대표에서 나와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상처는 하지, 하나님이시여.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데, 듣는 사람이 막 엄청 저렇게 기도를 잘하네, 저 집사가. 근데 뭘 보고 하는 거야 쪽지를 근데 그때 이걸 보고 계속 기도하는데 갑자기 충기가 나가버렸어요 전기가확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가 정신 충격을 받아 놀래가지고 막 깜깜하니까 그러니까 오보인 때도 어떻게 말할 줄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하도 다 때보다 친하게 된 집사람이 그 옆에서 마이크는 켜졌죠 그러니까 살살 올라서 김집사 그냥 기도 끝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말만하면돼그말만하면돼 그러니까 이 집사 그래도 땀을 뻘뻘 흘리고 기도를 마친다고 마치는 게 예수님 이름으로 간신히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한거예요 간신히 기도를 마쳤어요. 간신히. 간절히를 간신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집사님이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다시는 기도 안한다. 대표 기도. 다시는 대표 기도 안한다. 그때 또 목사님도 쎄요. 김집사님 몇주 지나고 나서 또김일사님 다음주에 기도한번 더 하세요 지난번에 참 은혜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난번에 간신히 기도했는데 그래가지고 또 이제 기도 쪽지를 참 그런데 기도를 이제 막 보고 막 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그 옆에서 기속말로 해주는 그 권사가 이야기한 거예요. 김집사 오늘 기도인데 잘 준비했어.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또지난번처럼불 나가도 그럼 어떻게 해? 또 간신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할 거야? 아니에요. 이제는 불 나가도 걱정 없어요. 왜? 이걸 준비했거든요. 이게 뭐예요? 조그만 후레쉬를 준비해가지고, 권사님 보여세요 권사님, 후레쉬를 준비했어요. 불 나가도 이걸 보고 하려고요. 이렇게. 근데 그날따라 이제 기도를 또 했어. 하나님 아버지, 불안 나가. 이슬님, 불안 나가.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불이 안 나갑니다, 주님! 이런거야. 그래서 그때도 땀 흘렸는데, 이번에는 불이 안 나가서, 후리시를 준비했는데, 후리시를 준비했는데, 불이 안 나가서 끝까땀 뻘뻘리다고, 불이 안 나갑니다. 그러다가 그냥 끝나버렸어요. 기도를 그렇게 하면, <웃음> 3탄. 또, 몇주 뒤에 또, 대표 기도가 됐어요. 쪽지를 팍 써가지고, 그분은 쪽지 집사님이야, 별명이. 아는데, 팍 기도를 하는데, 실눈 뜨고 막 펴놓고 하는데, 갑자기 오른쪽에서 선풍기, 큰 선풍기가 왔다 갔다 는 선풍기가 너무 세게 틀어나봐 누가 더워서 이게 틀었더니 이렇게 이렇게 떠났는데 선풍기가 확 불어서 이게 쪽지가 저쪽 날아가 버렸어요 성도들이 실름두고 다 버렸는데 잠깐만요 주님 쪽지가 날아갔습니다 그게 3탄이에요 3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에 동참하시고 지금 전염병이 전세계로 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나라의 지도자들 백성들을 지금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겸손해야 한다. 낮아져야 한다. 시진핑이가 얼마나 자신만만하고 강대국이라고 미국하고 한번 붙어보자 국방비 예산을 막 늘리고 얼마나 막 담대하게 자신있게 막 해나갑니까 군인들도 군인 의료원 의료계에 있는 군인들도 막 투입했는데 그 의사들도 군대 있는 의사도 들 팍팍 쓰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거든요 경고의 사인이야 지금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낮아지고 겸손하고 국민들을 더 섬기고 하늘을 생각해야 돼요. 하늘을. 얼마나 교회를 많이 부셨어요? 그럼이? 얼마나 교회를 많이 불지르고 목회자들을 성도들을 얼마나 감옥에 보내서 핍박하고 죽이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부수고 성경책을 다불질르고 성의식을 다 뺏고 우리도 거기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 심판을 안 받습니까? 이런 전염병이 한번 돌면은요. 나라가 바뀌어 버려요. 모든 나라의 재정이 다 거덜 나 버려요. 재정만 거덜 납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사회 구조가 바뀌어 버려요. 정권 다 뺏기게 돼요. 우리나라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 대통령이 처음 나와서 잘했다고 막 이렇게 할 때는 국민들이 막 밀고 밀고 이러다가 점점점 대통령 하면 할수록 뒤에 있는 것들이 막 벗겨지고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도 들고 일어나 그래서 어떻게? 해? 촛불 들었잖아요 그래서 촛불 들고 그러니까 이 정권이 또 생기는 거예요 대통령 해보니까 또 드러나는 거야 또 남의 허물과 실수 드러나면 대통령들 전직 대통령 다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고 다 집어넣고 다 치는 걸 해버리고 전직 대통령이 또 자살을 하고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것도 교만한 말만 또 하잖아요 또아 우리 당이 20년 동안 정권을 가질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맨날 실수투성이야 실수투성 가늠한 사람들을 또 들여다가 또 그것도 정치가 드러나고 대통령이 또 이러니까 또촛불 들었던 국민들이 이제는 태극기를 흔들기 시작하고요 진보로 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보수 쪽으로 가고요 젊은 청년들이 다 밀어서 이제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대통령 한번 하면 망해요 또 감옥 갈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자기 씹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은 보세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포기하시고 기먹으린 자를 손을 집어넣어서 에바다 열려라 할렐루야 또 말못한 봉을리를말하게 하십니다 그 미네수타 가면은 그집안의욕사는 용들이 있는데 부모가 딸을 데리고 왔어요 딸을 데리고 와서 두 딸이 와야 되는데 한 딸은 안 오고 한 딸만 둘다 딸이 벙어리야 벙어리 근데 그런 벙어리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벙어리 딸도 있고 불순종하는 벙어리 딸도 있더라고요 근데 부모가 순종하는 봉어리 딸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왔는데 그날 나한테 기도를 해달래. 아으으으으으 그, 어떻게. 입에다 손을 넣고, 성경 있는 대로 입에다 손, 손을 넣었어요. 혓바닥 내밀어. 손을 넣고. 말할 지어다! 에바다! 열릴 지어다! 그리고, 따라서, 따라서 하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아하고, 오, 한국말로 가르쳤어요. 오하고, 나, 나하고, 너, 너하고, 우리, 우리, 따라서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1년 있다가 이번에 갔더니, 영어를 나보다 더잘해 세상에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런 사람이 은혜체 채무라니까 먹을 것을 가져오고 목사님 수시라고 경비도 주고 근데 불순종한 봉우리 딸은 아직도 안 와요 여전히 봉우리 말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 똑같은 병을 알아도 똑같은 귀신욕사에도 내 안에 하나님이 빛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조금 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냥 고쳐주실 때도 있지만 내가 이 사실을 믿느냐 내가 너를 고칠 줄로 믿느냐 구원받을 믿음이 있느냐 확인하시고 가능성이 있으면 그 가능성을 터치해서 회복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배고픈 자를 굶주린 자를 먹이시잖아요 슬퍼 울며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이 쫓아서 키시는 쫓아내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그래서 기도원 숙소에서 오는 날그 목사님이 성교사 목사님이 왔는데 돈을 훔쳤나봐 근데 그 훔치는 것을 담임 목사님 훔셨나봐 부목사가. 훔쳤는데. 송교사가. 그래서 잘렸어. 교수도 잘렸어. 일반 교회에서 그러면, 요 야, 너 나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집을 가출한 지 20일이나 됐고, 설날 명절을 끼웠는데, 사모는 이혼하자고. 그러고. 자신들은 아빠가 왜 저런지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은 집에 있다가 돈도 다 떨어져 누가 아는 지인이 5만원씩 10만원씩 보태가지고 그걸로 겨우겨 겨우 걸어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는데 막우러져치는거요 목사님 차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변화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을 제대로 받지 않아서 그래요. 똑같이 기도를 해도 강력한 기도를 해야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헌금을 훔쳤다가 들통나서 쫓겨났다는데, <웃음> 내가...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해도 돼요? 뭔데요? 내 가진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라도 좀 해서 금식 끝나면 죽이라도 사드시면 좋겠다고 주고 왔어요. 그러니까 또 더울어! 더울어, 막. 목사님이 같은 목사길인데도 동생, 한참 동생버린 목사가 펑펑 울면서 고침 밖에 사는데 얼마나 동정을 하지 않겠어요 내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안 도와줘요 말로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갓나는 사람이 있는데 주머니에 내가 없다면 상관없는데 주머니 있는데 얼마나 또줄수 있는데 그러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두른다면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이 앞에 있는데 능력을 안줘 줘야지 그러나 던져봐서 가능성이 있으면 본인이 원하면 하는 거고요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억울하고 속상하고 품나고 그렇게 해도 멍멍히 견디시는 거예요 몰라도 상관없어 그러나 예수님은 다아셔 사람의 생각까지 다 헤아리고 다 아셔요 왜 성령의 사람이니까 항상 성령 충만하십니까 주님 말씀 한마디에 바람과 바다 풍랑 모든 것이 다 순종해요 믿습니까 주님 말씀 한마디면 그 사람이 변해버리는데 죄인도 변하고 무엇도 변하고 무엇도 변하고 다 변해버려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안 하셔요 죄가 계속해서 절정에 다다른 그런 범죄자들한테는 아무리 예수님 이야기도 가야바 회계 안 했어요. 대제사장들이 회계를 안 했어요. 정통 유대인들이 회계하지 않아요. 말씀을 더 많이 알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연구하는데 회계하지 않아요. 회계하지 않아요. 그래서 심령이 간난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알든 모르든 예수님은 신경 안 써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버림을 당하게 하셨거든요 버림을 당하게 하셨 너는 버림을 당해야 한다 그것 때문에 너는 당해 가는 것이다 너한 사람이 너가 죽어야 많은 영혼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혹시 속상하고 억울하고 많이 서운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위로해 주지 않는다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것다 죄요 죄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으면 죄의 분량이 점점 점점 쌓여요 그래서 병이 되고 그래서 나를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저, 죄를 향해서 점점 점점 그런 것들이 쌓인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털어버려야 돼요 털어버려야 돼요 다 서운한 거 있으면 억울하고 분한 거 있으면 다 털어버리세요 가이 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다 가져가시 옵소서 할렐루야. 예. 주님이 오셔서 이미 다 가져가셨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꾸 또 끌어모아. 끌어모아서 내가 그 죄의 분량을 자꾸 또 키워요. 성령 받아도 이건 절대 안 내놔. 자존심, 기질, 내 온고집, 똥고집 이런 걸. 내 안에서 자꾸 속박을 자꾸 만들어요. 누가 나한테 이러 누가 나한테 이러 누가 나한테 이려가 뭐가 섭섭하고 뭐가 섭섭하고 뭐가 섭섭하고 교회는 이래 된다 교회는 이래 된다 이래 된다 그런 거 여러분 다 죄성입니다 죄성 너,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좀 나를 위해서 배상해다 주님이 매일 우리한테 그러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매일 우리에게 압제하고 너내나너 순종해 너 게을러 너왜 이렇게 소가지가 그 모양이냐 너 기질이 왜 그러냐 네 고집이 이.. 이... 그러니까 이게 다 죄성이라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은 속건제 제물이 되셨어요 영원의 수고를 다시 속건제 제물이 되셨어요 다시 말하면 허물을 씻기 위해서 죄를 속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뭐냐 속죄제 속건제는 허물을 씻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와 관련해서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버렸어요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날 위해서 오셨다는 거속건제와속죄제는 반드시 피를 봐야 돼요 반드시 죽여야 돼요 짐승을 잡아 죽여서 피 흘려야 죄삼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올 때마다 반드시 내가,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불로 태우고 피를 흘려서 뿌려가면서 속죄주와 속건제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다 죽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속건제, 속죄제, 허물도 다 용서해 주시고 씻어 줘. 남의 내가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하면 나도 그렇게 용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속박을 좀다 풀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